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토스의 콩콩 입니다. 오늘은 트론 120원 가는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론 최대 120원 가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하모닉 패턴의 ABCD 패턴이랑 그리고 일목균형표 수준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어, 결과값이구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어,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론은 굉장히 중요한 어, 메이저 리지스턴스 존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한 38원 정도의 이 주요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한상태고구요 지금은 어, 이 지점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6원, 그러니까 36원에서 37원 정도 선에서 주요한 저항 지점을 돌파한 뒤에, 그리고 지금은 지지를 형성해서 이제는 아주 강력했던 이 저항 지점을 뚫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지점 최초 상장한 이후에 반등 지점 그리고 이후에 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시작하기 직전에 여기에서 40원에서 상당히 강력한 어, 매물대 지지를 만들었던 지점이 어, 현재 겹치는 구간이 여기 어, MRG라고 표시되어 있는 약 37원에서 38원 정도 요 어, 요새 선에서 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18년 말, 17년, 18년, 18년 한 11월, 12월 반등 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38원의 저항을 못 넘고 있다가 결국에는 뚫고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원 돌파 이후에 4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좀볼 건데요. 일목균형표 수준론을 통해서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준론 분석은 이후, 이전에 이제 이더리움이랑 제이 리플 분석에서 봤듯이 어 어떠한 이론들로 어, 이거를 그 파악을 하느냐 이거를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일목균형표 수준론 그리고 시, 시간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해당 영상 저희가 바로 위에 클립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어, 시간론 분석을 통해서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결과값입니다. 자 시간론을 통해서는 일단은 파동 기준으로 이렇게 눌림목을 통해서 눌림목을 통해서 어디까지 다음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일목균형표 수준론 이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 b c 이렇게 c 지점에서 만들어진 요 눌림목 지점에서부터 요 a b 요만큼의 파동이 c 에서 바로 이어지는 요 값을 우리는 n값이라고 했어요. n값. 여기 abcd 패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 일목균형표 n값은 충족을 했다. 어, n값. 요요 눌림목에서부터 요 ab의 파동만큼 그대로 이어지는 어, n값은 충족했다. 그렇다면 다음 값은 뭐냐. 다음 값은 이값이었죠이값 E값. ab 파동만큼이 그대로 다시 b 저항지점에서 이어지는 이 값. 이값 같은 경우는 65원의 목표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원에서 반등을 성공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목표값을 차례대로 어, 돌파를 할 텐데 일단은 기존에 이전에 저항지점이었던 여기 56원 정도 56원 정도에서 좀 저항이 예상이 되긴 하겠죠 어,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뚫고 가게 된다 그러고 하면은 이제 일목균형표수준론에서 가장 큰 값인 어, 가장 큰 값인 이 값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웃음> 가장 이제 근접한 목표값인 65원 6 0원이 값이다. 자 그리고 이 값은 좀 확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값이 어, 차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값에 어, 이제 2가 곱해지는 이러한 두배그 다음 세배가 가는 또는 세배가 어, 가는 어, 이러한 목표 값들을 차례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체크해 놓은 요 a에서 b까지만큼의 길이가 b에서 다시 이어지면 기본 이 e 값.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두배만큼 가면 은이 값이 두배 확장된 거고 그 다음 세배 어 확장된 이 값은 결국에는 여기가 120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값으로 최대한 선정할 수 있는 타겟은 120원이다. 이렇게 일목균형표 수준을 통해서 최대한 선정할 수 있는 목표값은 120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어 이만큼의 가격이 이만큼의 가격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단식처럼. 그래서 이거는 산술적으로 강다, 굉장히 좀 단순한 계산식이지만 어, 이 안에서 뭐 어떻게 파동이 이어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최대한 갈수 있는 게 120원이다. 이렇게 가, 계산을 하는 것이 수준론이고요. 어, 기간은 지금은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기간을 파악하기는 애매해서 일단은 어, 좌우 시간보다는 좀 상하, 가격 기준으로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최대 120원이다. <웃음>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근거인 하모닉 패턴 하모닉 패턴은 ABCD 패턴으로 본 값입니다 지금은 ABCD 패턴의 기본값은 이미 충족을 한 상태에서 PRG가 형성이 된요 56원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PRG에서 형성된 이 매드 포지션의 타겟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B지점 그리고 메이저 리지, 어, 리지스턴스 존이었던 38원에서 다시 지금은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요 prg 값 기존의 기본 prg 값이 어느정도 요 하락목표 값을 충족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 prg 그러니까 abcd 패턴의 확장값이 확장값이 조금 더어그 기존 prg 보다는 조금 더 확장이 될수 있는 그러한 어, 근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1.27인데 1.27 해봤자 뭐 지금 여기 50, 6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넓게 확장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 확장이라는 게 여기 C에서 D까지의 파동이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으로 1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1.618배. 1 6 1 8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하모닉 패턴도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1.618 확장된 값을 두배 바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2.618 확장된 값은 91원 그 다음 3.618은 120원인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게 일목균형표 수준 론이랑 값이 똑같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하모니 패턴과도 마찬가지고 일목균형표 수준 론을 통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표값들이 다 중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가지 목표값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트론 같은 경우는 40원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전에 강력했던 저항지점이었던 38원에서 지금은 돌파를 성공을 했고 여기서 매물대 만들면서 반등에 다시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타겟은 기본적으로 56원 그 다음 65원 그 다음 90원 그 다음은 최종적으로 120원까지 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론으로 분석은 따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타깃 자체가 너무 좀 넓기 때문에 시간론 분석은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롬 같은 경우는 최대 120만원까지 120만원이 아니죠 미쳤죠 네. 120원까지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트롬 분석 목표값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어, 움직임은 또 따로 중단기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어, 하지만 일단은 큰 그림으로 추세 관점으로 좀 보면서 최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렇게 좀큰 관점으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트론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댓글에 그 궁금하신 점들이나 아니면 또 따로 어 요청드, 요청, 그러니까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 따로 댓글로 요청 주시면 저희가 또 컨텐츠 만들어서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